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마검탈출맵 오늘 미오님과 리아랑 할거예요자 아, 보겠습니다 제작자 밤코죠 우리 팬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킬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저도 만들면서 헷갈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마검이 나오는 커맨드 블록이 있어요 또 흰색 양털만 캐주세요 옆에 있는거 눌러보세요 죽어라 음. 검이 나왔네. 어? 허! 네! 아! 죽 아! 아! 아! 아! 아! 발판이 죽는 거야. 어, 발판이 죽는 거야. 아 어. 어, 여기 반블록 안 부수고 여기 있는 이 블록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. 뭔데? 뭔데? 읽어볼게요. 네. 참고로 여기 반블록 부수면 안 됩니다. <웃음> 어떻게 지나가요?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발판 중 이걸 없애는 블록을 찾아서 그걸 밟아야겠죠? 이거 그냥 기어케 기어 기어 가는 건데? 아 그걸 왜 이제 말해? <웃음> <웃음> 너 뭐야? 아버지님! 그래 아, 아, 아. 주인님이라고 다들 부르더라. 오늘 탈춤맵을 김리아 주인님을 모시는 탈춤맵이야 아. 아, 아, 아. 그렇... 너 먼저 주인님이라고 불러봐. 어, 주, 주, 주, 주, 주인님. 아, 그래, 그래. 앞으로 네. 가! 네. 너도 가. 아... 네. 네. 저, 여기까지 오는데 점프 금지입니다. 어, 점프 하지 말라고? 왜 무슨 말이지? 어, 잠깐만. <웃음> 열어, 열어. 주인님, 이 녀석이! 이리 <웃음> 아주 착실한 녀석이고만나 <웃음> 좋은 부활을 두었어 너왜 그런 짓을한 거지? 나는 정말 그렇게 어 너를 가르친 기억이 없는데 말이지 <웃음> 어? 대답해! <웃음> 아 죄송해요 에이, <웃음> 얼른 앞으로 가 뭐야 이거 왜 길이 없지? 길이 없는데? 길이 없어졌네? 어? 여기 투명 길이 어? 있어요! 뭐? 투명 길이 있네? 거짓말 아니야? 아, 진짜네? 너 정말 착한! 아잇!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아무것도 안 줘?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아무것도 안 줘요? 아무것도 없던데? 아 나도 사실 옆에 있는 벽 뚫어봤거든. 아무것도 없었어. 음. 나 먼저 애들 올라갈게. 내 점프 진짜 못한다. 마검을 드면 뭐하냐? 점프해보면 못하는데. 너 주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, 그래? 너칼 없잖아. 가지고 오겠다. 이 말이야. 근데 이 옆에 있는 버튼은 뭐야? <웃음> 어? 어? 어? 깼다. 어? 깼다. 나만 날 쏘면 안 되지. 쟤를 써. 쟤, 쟤, 쟤가 우리 괴롭혔잖아. <믿치> <믿치> <웃음> 내가 맞죠, 맞죠. 여기까지 온걸 다들 모르겠지? <웃음> 어? <웃음> 야, 다시 올라와! a 안 I'm 도 죽는데? <웃음> 다시 올라와. h i a Uchia. Uchia. Uchia. 곰탱이 놀리기 딱 좋다 야야 야. 야. 그만두세요 야아 <웃음> <웃음> 그만주세요 음, 내가 이거 주면 다음 무기는 나줘 내가 한번 음, 또 가지고 알았어. 놀게 해았어 알았어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어, 그만해 빨리 올라가 10초 안에 <웃음> 올라가지 <웃음> 못하면 죽이겠어 5 9, 4 삼루, 호 <웃음> <주인님>. 올라왔습니다. <웃음> 어. 자 주인님이라고 불러보도록해. 예, 네? 주인님이라고 불러보도록해. 주인님. 그래, 주인님이라고 불러. 해, 주인님, 주인님, 주인님, 주인님, 주인님. 나한테도 아니, 해야지. 주인님. 나한테도 저화 원래 주인님, 내 거란 말이야. 주인님, 주인님, 내 거야. 워우 아! <웃음> 가자. 네? 미야, 미야펫. 이렇게 배신을. <웃음> 어, 이게 물 떨어지는 곳이네. 물로 떨어지는, 어,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나와! 제가 누... 봤습니다. 그 녀석은 갈색이었어요. 얼굴을 보여 봐. 맞춰볼 테니까. 휴, 쳐. 어? 디 갔어? 어? 내려와. 내려와. 내려와. 이 고마. 아, 아 내려와. 안 쏠게. 안 쏠게. 내려와. 내려와. 그래. 안 쏠게. 그 그래. 아 진짜 안 쏴. 자! 그럼 활 버려, 바닥에! 네, 안 되겠다! 자! 어. 죽였어! 내려와! 내려와! 아, 아 뭐야! 망원 뭐. <웃음> 있었어. 와. 이 자식 어디 갔어? 이 자식 <웃음> 어딨어? 야! 아. 내려와! 내려오라고! 어. 내려와! 내려와야? 어. 까미 아까 다미오님을배신을 어. 해? 어. 아? 이 녀석 화를 줬더니, 감이. 어, 죄송해요. 한번 봐준다. 주, 스폰포인트 지역 네, 스폰포인트 하고아 이거 아 옆쪽 콘크리트 캐지 마십시오 오케이 네 나무부터 캐면 되는건?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할게요 알지마아뭐 <웃음> 그렇게 힘드시게 제가 이거 어. <웃음> 어디있 지금 <웃음> 이게 어디있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웃음> <웃음> I d 어죄 don't k o t 해 n o w I don't know. I d o n 이습니다이습니다 내가 아예 어, 하겠습니다요 예 네, 이래요 어이 이 아래로 내려가봐 빨리빨리 <웃음> 나이스! 금방 죽는 녀석 으 방죽 녀석! 알았어 알았어 응?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금방 죽는 녀석 어디 나도 있어? 나도 있어? 와봐! 어? 짱돌? 비, 비 오는 날이라 싸우기가 딱 좋네 아아악 <웃음> 안돼 아아이고진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제니! 웃음> 일하겠습니다 요 <웃음> 빨리 일해 <웃음> <웃음> 일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알 네 일하 <웃음> 빨리 일 <일해> 그래 <웃음> 일하겠습니다 요야야야야머리로와봐 어? <웃음> 네네 여기 아래 서봐아 <웃음> <웃음> 진짜 나이하셨으도 오면 짜증이 오오 <웃음> 안다아맞다 오오 <웃음> 어, 운 좋다 오내턱아래 <웃음> 어, 네, 어, 네, 화살이 <웃음> 어... 빨리 일해! 저기... 저 배가 고픈데 밥좀 주실 수 있을까요? 동무? 밥? 아? 알았다. 내 특별히 주먹밥을 좀 주도록 하세. 역시 수령 동지이십니다. <웃음> 주먹밥? <웃음> 주먹이 좀... 딸딸한 맛이야. 주먹이 좀 매우신데요. 아이고! 여기 희귀한 광석이 있습니다요! 어이, 아이고! 그렇구나. 어이, 번쩍 막. 아 이게 번쩍번쩍한데 여기에 막아 자네는 아이고. 몰랐지만 어? 이분과 나는 어, 이미 동맹을 한 사이네 아 어, 제가 한번이 석탄에 얼마나 단단한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이고, 어이, 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하거라! 아이고 어디 한번 정수지 좀떼보거라이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깐 나도 이 돌이 딱딱한 지못 <웃음> 보고 싶어졌는데 그 정수리 좀대 먹어라. 한 번만 참아 주세요. 한 번만. 오, 어? 오, 어? 어? 지금 도망가. 뭐? 아! 어? 정수리 좀대 아! 먹으라고 하였거든 아! 정수리. 빨리 캐! 근데... 빨리 가만가만 가만 생각하니까 어이없구만. 어? 황금을 안에 두 개의 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? <웃음> <웃음> 역시 왕은 한 명이 제격이지요. 아유. 아이고 야, 음. 여기 대미 있노라. 대문에 열심히 깨거라. 예이 예이 예이. 아이고 <웃음> 눈치가 정말 빠르시군요. 방금 나에게 이 원석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이 독식 심리를 갖고 있는 내놈의 목을 쳐야 갔어. <웃음> 깜짝 놀랐네 정말. 이 빠지시네. 나무가 어떻게 보이더냐? 이 나무가 네 것이더냐? 아, 아닙니다. 아하 그렇구나! 그럼 이 돌이 네 것이더냐? 아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럼... 어떻게 그 빛나는 어이구, 돌을 그렇구나. 그러면 혹시 이 철블록이 아, 네 것이더냐?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이 다이아?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어렵구나. 이 석탄? 아닙니다 다아니네 하나 출라했더니 다이아 <웃음> <웃음> 국이 있네 네, 네. 와 먼저 간거 봐라 막으면서 간거 봐라 그렇지 저 사람을 저는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. 얼쑤 <웃음> 얼쑤 저 아주 더러운 심리를 보게나. 와 완전 오... 또와 꽝꽝 먹고 갔어요 <웃음> 또. 내또 이렇게 못난 이들은 또 가만둘 수 없게 되게. 그러니까, 없지, 그래. 그러니까. 그냥 참지 마요 진짜 참지 마야겠다. 어제 씨뭐안 보시든가. 니야 참지 마. 너는 <웃음> 진짜 안 되겠다. 미호씨, <웃음> <진짜> 안 되겠다. 이거 국내 룰 아니야. 이런 룰이 그런 게 어디 있어? 룰은 우리가 너, 만드는 거야. 너 같은 실수쟁이는 <웃음> 안 되겠다. 여기 <웃음> 미호씨, 잘못 알고 있는데 룰은 왕님이 만드시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곧 법이다. 아, 내가. 어? 마음 있었는데 이 사람? 뭐? 어? 저는, 나 막음 있었어? 저는 받쳐드리겠습니다. 와, 와, 어디 충성... 손을 대며 미로 충성심을 맹세했는데 <웃음> 충성심을 맹세하였어? 네 다시 봤네 여기 이 철블록을 너에게 다사하도록 하겠다 받도록 하겠나? 네 어디 금방지게 <웃음> 왕의 물건을 손을 대다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하네 자김리안은 김리아는 사랑스러워서 뽀뽀할 수 있다 예스 No. 저는 예쓰 yes. <웃음> 야 진짜 너 권력에 정말 아주 무릎을 꿇었구나 <웃음> 저는 발등에 뽀뽀까지 해드릴 수 있으면 이고 <웃음> 발등에다가? 아이고 저도 물론 뭐 당연히 아이고 전 발가락에도 할수 응? 있죠 얼른 가보거라 넵 어딜 템을 막았지? <웃음> 예스! 아, 예스다! 아, 어, 사람들어 보네. 김리아는 귀엽다. 정답이네요. 귀엽지? 이녀... 두 번째 문제. 이념에는 아내가 두 명이 있다. 바람둥이일까? 예스! 이거 예스! 예스이지 않나? <웃음> 나두명 있다고? 왜? 왜두명 있는데? 정답. 실제로도 한 명. 한국극에서도한 명이 있다. 그러므로 바람둥이다. <웃음> 아, 그쵸. 저 실제로 결혼했죠? 자. 담미호의 얼굴은? 예쁘다, 예쁘다, 존예, 예쁘다, 예쁘다. 여기 정답이 없는 것 같다. <웃음> 어, 다 정답인데? 어떡하지? 왕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누구였더냐? 그, 왕님, 그럼 어디가 정답입니까? 내가 볼 땐. 왕은 다 옳지 않습니까? 음. 자, 들어가 봐요! 어? 어? 존예였다! 그, 그, 다 정답 아니야, 이거? 다 정답이네. 오 그렇다 예쁘다 <웃음> 제약자는 구독자일까요? 안 눌렀어 노잼! 당연히, 당연히 눌렀죠 당연히 눌렀지 당연히 눌렀겠죠 당연히 눌렀지. 아 눌렀다 아, 아, 아, 와하! 이거! 어디서 눈을 마주치냐! 머리를 몰라. 초월입니다 왕에게 머리를 초월이고 각각 나에 대한 칭찬은 한번씩 해볼걸 <웃음> 왕님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시옵니다 역대 왕들 중 가장 예쁘고 가장.. 못생기셨습니다! <웃음> <웃음> 너, 도 비켜! 어디 왕의 자리를! 으아 <웃음> 어딜 왕의 자리를 탐본자! 내가 처형이 처하라! <웃음> 누가 왕의 자리를 넣은 바지? 됐다, <웃음> 제가 그 배신자를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와! 으! 네. 아이고! 왕님, 아이고! 안녕하십니까요! 머리를 조아해라! 네. 네. 네. 네! 네! 네! 앞으로 가자꾸나! 네! 음. 아, 버튼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열쇠를. 눌러, 이렇게, 아.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음. 나는 한숨 잘 테니 누군가 버튼을 찾아서 문을 열어놓거라! 알겠습니다. 왕님. 역시, 왕님. 주무시는 모습이 잘생기셨습니다. <놀람> 아이고, 역시 왕님. 아이고. 아 어, 잠에서 깼네. 어, 한 명이 안 보입니다요. 어디 갔느냐, 어디서 농땡이를. 지금 뭐 하는 거지? 어, 뭐 하는 아! 거냐고 물었다! 아! <웃음> <웃음> 저 위에 마검이 있습니다요. 그러셨던 것 아니, 잠깐. 잠깐, 너. 너, 지금, 왕의 자리를 탐하였어. <웃음> 아, 아닙니다요. <형. 웃음> 아닙니다요. 한 번, 봐주도록 하겠다. 어. 근데 나는 못 봐주겠는데. <웃음> 아이고, 새로운 왕이 났었다. 제가, 그 배신자를,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2년. 아유, 이놈정 성수리가 이쁘구나. 내한번 어? 쓰담쓰담 해주지. 아이고, 쓰담쓰담! 니가 왕이 될 아. 상이라고 보는가, 응? 보는 저는 이게 마검을다상납하겠습니다 왕은 역시 아니, 미호님이시죠 그럼 그럼. 예이. 아까 이 녀석 나한테 뭐라 그랬더라? 어? 저 응? 어, 그 앞에서 뭐라그랬느냐 어, 왕님이 최고라 하셨습니다. 굳이 매치지 아, 말라고 는데왜 그러지 않느냐? 았 빨리 일해. 빨리 일해. 예, 알겠습니다. 응? 명령을 하는 건 나한테 왜 네가 명령을 하고 있느냐? <웃음> 명령을 해야 되는 건한테왜네가 명령을 하고있느냐고 물었다 죽었어. 어? 어디갔어 죽었어. 죽었어. 아! 뭐. <웃음> 어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도어 죽었어. 죽었어. 어 죽었어. 죽었어. 죽이어어죽 빨이와아니리자 음, 어, 어, 어. 그럼 10초 안에 찾아아니니야니야이니 예, <목소리> 찾아, 찾아 음, 어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니야 이거 아니야? 이니다 터지고 싶은 거 터지고 싶다며 <웃음> 폭죽 논이그 자체가 들어... 되신 걸축니다요 어, 도망가 도망가봐 <웃음> 어, 도망가봐 살수 있으면 살아봐 한번 나한테 <웃음> 아, 네. 아, 네.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어? 잘 있어라 이 멍청아 <웃음> 멍청 <웃음> 짜릿어라이 망창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빨리 터트려 빨리 터트려 오늘 마검 살집에 권력을 잡아라. 할게요. 치미 왕이들 상인가? <웃음> 안녕 여러분들, 재밌었다. 네 마검사님에 보내주신 누구죠? <웃음> <웃음> 누구죠아 그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. 치미 왕이들 상이다. 감사합니다.